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업은 챕터 4장 입니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 지넷 윙 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이면서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학과 학과장인 지넷 윙이 C t 라고 해서 Computational Thinking 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컴퓨팅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어, 문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컴퓨팅 사고를 음, 논문으로 기고하면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컴퓨팅 사고의 네가지 핵심 요소들도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추상화 분해 패턴 인식 그 다음 알고리즘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알고리즘의 이해 알고리즘을 좀더 알아보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자,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알고리즘의 설계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므로 오늘 학습을, 학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창의력 퀴즈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성냥개비로 지금 808 이라는 숫자가 성냥개비로 이어져 있죠 자 여기서 두 개의 두 개의 성냥개비를 움직여서 가장 큰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단 숫자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두 개의 성냥개비만 움직여서 가장 큰 수를 만드는 거예요 808이라고 하는 현재 성냥개입의 숫자가 있지만 두개 어떤 것을 옮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두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펜 같은걸로 808을 그려놓고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수가 가장 큰 수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고요아 이거의 답은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별도의 답을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제 아니에요 퀴즈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사고를 창의적인 사고를 한번 키워 보자 라는 관점에서 드리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 클래스룸에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자 섹션입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 자 먼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 엄청난 서류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 찾아 정리하는 일을 매일매일 한다면 여러분들 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정리만 찾아서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라 하면 할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인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겁니다. 두번째 서점이네요. 도서관입니다. 아, 수십만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책을 찾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서 사랑 사랑이라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만 골라라 어떨 것 같아요? 어우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검색이에요. 검색. 서치. 서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서치 엔진. 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죠? 전세계 검색 엔진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검색 포털 사이트는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입니다 검색을 위해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구글 구글은 어떻게 해서 수십억이나 되는 웹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사랑이라는 특정 단어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한번 생각해 본적 없으십니까? 자, 우리 키워드 검색 많이 하죠. 키워드. 자, 특정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만 검색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리스트업 됩니다 어떤 근거로 검색이 될까요 자 구글은 현재 전세계 뭐 1위 기업 뭐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구글은 자 두명이 박사 과정 때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구글은, 자, 여기 보시면, 레디 페이지라고 돼있죠. 레디 페이지. 자, 구글의 창시자가 레리 페이지 하고요. 자, 이두 명이 구글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레디페이지 세브게이브린 자, 레디페이지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을 어느날 밤 꿈꿈해서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전체를 다운로드 한 다음 링크만 남겨둔 채 모두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 자, 레디페이지가 구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웹사이트 전체를 전세계에 있는 홈페이지 전체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링크만 남겨두고 모두 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프레임만 남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꿈에서 깨어난 레디페이지는 종이에 자신의 꿈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현재 구글의 알고리즘 바로 페이지 랭크라는 겁니다 페이지 랭크 구글의 알고리즘 이름이 페이지 랭크에서 출발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페이지는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라고 하는 음,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랭크다 즉 랭크 음. 순위를 결정 짓는 알고리즘을 레디 페이지가 꿈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자, 그렇다면 레디 페이지는, 페이지 랭크는 어떤 개념이냐. 자, 하나의 웹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와 링크된 수를 중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링크된 게세 개에요. 아, 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링크된 게 하나야. 그러면 A, B 중에 A에다가 우선순위를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랭킹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웃음> 자전 세계 총 웹페이지 수를 N이라고 하고 내가 I라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N개의 웹페이지 모두에서 일일이 랜덤 서핑을 시작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I라는 페이지에 도달할 확률을 각각 점수를 매기 합산한다. 모든 웹사이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웹페이지 수 전체를 n이라고 했을 때내 홈페이지에, 내 홈페이지에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을까? 거기서 어떤 링크의 수를 가지고 랭킹, 순위를 주고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알고리즘이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자, 여기 b가 있고요. 어, 뭐 d, 뭐 e. 자, 우리 그림으로만 봤을 때도 자, 모든 이 화살표가 어디로 많이 집중돼 있어요? 자, 여기가 많이 집중돼 있죠. 그렇죠? 어떤 특정 웹사이트의 링크가 전세계의 모든 홈페이지에 다 연결되어 있다면 라 페이지 랭크는 당연히 순위가 올라가는 거고 그 순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 홈페이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의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고속도로 하나만 있을 경우 하고요 대전에 올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가 있죠 뭐 중간에 뭐 천안을 거쳐서 온다든지 평택을 거쳐서 온다든지 안산을 거쳐서 온다든지 다이렉트로 오는 거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수 있는 그런 링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올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순위 거기다가 점수를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네가지 이야기하면서 첫번째 추상화를 이야기했죠 추상화는 불필요한 정보들 다 빼고 필요한 정보들만 간략화 시킨게 추상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 큰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잘게 잘게 쪼개자고 했습니다. 자, 지금 레리페이지가 이 꿈을 꿨다라고 했어요. 꿈꾼 것을 꿈꾼 것을 잘게 잘게 잘게 쪼개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만 남기고 거기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추상화를 거쳐서 분해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복되는 부, 어,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짜는데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페이지랭크 자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페이지랭크라고 하는 검색 알고리즘이 지금으로는 자, 시작이 오래됐죠 자, 여기 보시면, 레디페이지. 자, 자그 세르게임 브린이 스탠포드 슨테포, 대학 박사과정 때 썼던 알고리즘이고, 그 논문이 1998년도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20년이 넘었잖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래됐고, 이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현재까지 온 것처럼, 그 100% 어떤 거다라고 해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왜냐면 보안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랭킹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구글에서는 완벽하게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페이지 랭크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지금 소문이 어, 지금 소개가 어 있는 거고요. <웃음> 자,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 구글 검색의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크롤링을 합니다. 크롤링. 크롤링 뭐냐면 인터넷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료를 찾아 모으는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메타 태그라는 게 존재하는데, 메타 태그라는 게 존재하는데, 메타 태그에 입력하는 정보를 가지고 이 크롤러들의 정보를 수집해 와요. 수집해오면 그것들을 모아둔 자료들의 저장되는 공간을 우리는 인덱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를 인덱스에 모아진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런타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 자료를 모은다. 그거를 일정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것을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거 구현이 문제인거지 자 왼쪽 거 보세요 구글 검색의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는 첫번째 각 웹페이지는 자신의 점수를 갖는다 모든 웹페이지는 모든 웹페이지는 어떻게 링크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점수를 갖게 됩니다 다른 페이지로 링크가 되면 자신의 점수는 나누어 주게 되고요 자신의 점수는 다른 페이지에서 받은 점수의 합계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떤 디테일의, 디테일한 점수 매김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 레디 페이지가 어떤 이러한 논리로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구나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알고리즘이 뭔지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자 정의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겁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다. 자 간단한 사례에 있습니다. 뭐예요? 라면 끓이기. 자, 여러분들 집에서 라면 끓이면, 라면 끓여 드실 때, 라면 끓이는 순서가 있잖아요. 자, 냄비에다가 물을 붓는다. 물을 데핀다. 자, 물이 끓으면, 거기다 면과 아, 스프를 넣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라면을 먹는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알고리즘, 그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어가 있습니다. 자연어, 자연어. 자연어는 그냥 사람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끓인다, 냄비에다 물을 넣는다,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는다, 익으면 먹는다. 그냥 사람의 말처럼 글로 표현한 것을 자연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두 번째 순서도가 있네요.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순서도입니다. 자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어떤 도식화된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알고리즘 표현 방법이고요. 자 의사 코드 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에 가깝게 어떤 특정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자 프로그래밍 언어 어,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자 명령어들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 코딩하는 겁니다. 어, 뭐 자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C라는 언어, 어떤 뭐 자바. 음. 자 우리가 뭐 다음 주부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하게 될뭐 스크래치. 음. 자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음. 이것을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 네가지 표현 방법 중에 첫번째 자연어 입니다 자연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언어 사람들의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국어 영어 자 외국 사람들은 뭐 영어 자 예제 z 를 사용하여 Z를 사용하여 X와 Y의 값을 바꾸는 알고리즘을 자연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X에 3, Y에 5를, 대파, Y에 5를 대입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이해하기 쉽게 이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X는 3, Y는 5. X의 값을 Z에 대입한다. 자, X에 3이란 값이 있는데 이 3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Z에다가 집어넣는다. Y는 그대로 오고요.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0이 됩니다 자 y의 값을 x에다 대입한다 자 z는 그대로 3이고요자 y는 5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y는 0이 되고 x가 자, 5가 되겠죠 자 z의 값을 y에 대입합니다 자 z의 값이 3이 있습니다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y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z는 0이 되고요 y는 3이 되고 x는 5가 되겠네 x와 y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두 개의 값을 출력하면 y는 3, x는 5. 자,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이 서로 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어, 서로 이해하기 쉽게 이게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자연어라고 한다고요. 자연어. 자, 이해되셨나요? 어? 자, 그 다음에는 순서도입니다. 자 영어로 flow chart 입니다 flow chart 자 여러분들이 다음주에 코딩을 스크래치 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될텐데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쉽게 어, 어, 어플라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서도 입니다 자 순서도는 약속된 기호와 선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약속된 기호와 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약속된 이 기호는 단말, 터미네이터라고 해서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자, 이 화살표는 flow라고 해서 흐름선, 자, 각 기호를 연결하는 그리고 순서도의 어떤 flow를 나타내주는 의미고요 자, 이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process, 처리를 뜻합니다. 즉 계산 등 자료의 연산 또는 처리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 자, 이것은 자, 육각형은 자, 준비. 자, 레디 얘기입니다. 레디. 뭐 변수로 가는 초기값, 기억 장소의뭐 설정 등등 각각의 준비 과정을 어, 플로우로 어, 플로우 차트로 어, 이야기 아, 그리, 어, 플로우 차트로 설명할 때이 육각형을 이용해서 레이디 준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마름모가 있습니다 마름모가 중요하네요 여기서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 조건을 판단한다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에 맞으면 예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로 이동한다라는거지 마름모 자, 조건입니다 if 만약에 만약에 x란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느냐? 맞다. 그러면 맞는 플로우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10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는 yes. 자 이렇게 가면 no. 자 x가 10이 맞냐? 어 맞아요. 그러면은 yes라고 하는 이 밑에서 또 다른 처리가 진행이 되고요. X가 10이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10이 아니고 5, 5. 자, 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yes가 아니고 n o 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거쳐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고요.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자그 다음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네요. 평행사변형인가요? 자 입출력을 뜻합니다. 입력과 출력. 자료의 입력 그리고 출력을 나타내는 자 기호구요 자 요렇게 생긴 것은 출력입니다 출력 장치를 통해 출력하세요 음. 자 이것 이외에 더 많은 약속된 기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들이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이런 기호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기호로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구나. 순서들을 이용하면 자 여기처럼요. 전체 구조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약속된 기호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함, 분해한다고요 잘게 잘게 자릅니다 자 분해 시키면은 문제 양이 작아지잖아 그럴 때는 이 플로우 차트로 충분히 그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어로 아까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x는 3 y는 5를 대입한다 그래서 값을 변경한다 x의 값을 z에 대입하고 y의 값을 x에 대입하고 z의 값을 y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x와 y 값을 출력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어로 명시가 된 문제를 그대로 플로우 차트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터미네이터라고 했죠 자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약속된 기호 구요 자 여기 육각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레이디라고 했죠 레이디 레이디는 변수의 초기값이나 초기 어떤 메모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레이디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x는 3 y는 5라는 값으로 변수 설정을 한 겁니다 자그 밑에 자 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렉탱글 렉탱글은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세스 처리라고 했습니다. 처리. 처리. 어떤 처리를 해요? 음. 자, z와 x. 자, z라는 변수에다가 x를 음. 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x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 x는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는 3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3이란 값이 z라는 변수에 대입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y의 값을 어디다 아, X에다가 대입시켜라 x 에다가 대입시켜라 그 다음 자 z의 값을 y 에다가 대입시켜라 그쵸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얘는 뭐예요 출력하세요 즉 x의 변수와 y 변수의 값에 그것을 출력하세요 그쵸 이게 바로 플로우 차트라고 그래서 실제 컴퓨터 공학도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요 그 문제를 간단하게 분해시켜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그림을 그립니다 알고리즘을 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C나 자바 같은 언어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의사 코드입니다 자, 섀도 코드 라고도 부르고요 특정, 프로그램, 특정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와 유사한 서술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하면서 자유롭게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의사, 의사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그냥 닮은 것 뿐이에요. 실제로 컴퓨터는 이 의사코드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낸 것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자연어로 표현한 거, 자 여기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표현한 거,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의사 코드로 사용할 수 표현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스타트, 엔드, 각각의 변수 x 변수, y 변수, 그리고 각각의 값들이 존재하고요. 자 대입, 대입, 대입, 프린트, print, 프린트는 출력하세요. 뭐를 x와 y를 출력하세요. 꼭 프로그램,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뒷장에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간단하게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어떤 하나의 과목을 찾아야만큼 굉장히 어, 내용이 방대합니다. 어, 뭐 저, 저급 언어가 뭐냐 고급 언어가 뭐냐 뭐 컴파일링, 인터프리터가 뭐냐 등등의 굉장히 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뒤에 다시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일단 여기서는 컴퓨터가 그 언어를 이해를 해서 결과값을 찾아낼 수 있도록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자료가 무조건 0개 이상 존재한다. 입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출력은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면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면 결과값은 반드시 한개 이상 나온다. 알고리즘 입력이 있는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시작이 됐고 알고리즘이 끝나면 반드시 결과값은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유한성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무한 루프가 도는 게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거치면 반드시 종료됩니다 언젠가는 무한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명확합니다 알고리즘의 명령이 무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되고요 알고리즘의 명령은 수행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없이는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됩니다. 알고리즘의 조건 다섯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반드시 0개 이상 존재한다. 1개, 2개, 3개 그 이상 존재할 수도 있고요. 출력은 입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은 결과값 1개 이상 나와야 되고 알고리즘은 언젠가는 종료되어, 종료되어야만 합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명령은 수행 가능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 제가 세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도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집에 들어가죠. 자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요. 5층과 13층 7층 순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멈춰야 될까요 13층, 7층, 5층 순으로 멈춰야 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13층, 7층, 5층에서 멈추는 순서를 정하여 주는 것이 뭐다구요 알고리즘이라고요 자, 신호등도 자,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이루는 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통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야 하는지 모든 신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차로에서 아 이번엔 이쪽이 파란불이 들어오겠다 저쪽이 파란불이 들어오겠네 자 우리 횡단보도 미리 예측을 하잖아요. 왜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이 신호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료수를 빼먹는 자판기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금액을 넣고 원하는 음료수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거스름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계산해서 거슬러 주는 건 역시 사람의 행동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엘리베이터, 신호등, 자판기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더 찾아보기 힘든,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집에 세탁기 전기밥솥 냉장고 청소기 많은 가전제품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알고리즘이 동작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 이해를 해야 되고 알고리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개발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순서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밍 쉬워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면 c 언어 자바 언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알고리즘과 자, 프로그래밍의 관계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자 알고리즘이 레시피라고 한다라면 자, 레시피라면 프로그래밍은 레시피에 적힌 대로 조리하는 과정과 같고 완성된 요리는 프로그램과 같다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프로그래밍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뭐다 알고리즘이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으면 프로, 프로그램을 완성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위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이용을 했어요 자, 순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건데 시언어, 자바언어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완성된 프로그램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그냥 레시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이 그림을 이해하는게 중요한거 아니구요 자 알고리즘의 표현방법 4가지 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순서도로 표현을 했다 이 순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특정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면 완성된 결과물이 나온다. 그게 알고리즘이다. 그것이 프로그래밍과의 연관성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자,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설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알고리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련의 순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겠느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히 정의하고 시작을 해야지만 자 우리가 먼 산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설정이 뚜렷해야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의 명령이 실행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제어 구조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 언어, 자바 언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뭐 HTML, 음, 어떤 동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뭐 C샵, 음, 어, 뭐 스크래치 자, 많은 컴퓨터 언어가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이 언어들이 다이세 가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형식을 벗어나진 않아요. 순차구조, 선택하는 구조, 반복구조 말 그대로 순차 구조는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어, 실행을 시키겠다 선택 구조는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결과물을 찾아오겠다 반복 구조는 쭉 내려오다가 어, 여기서 뭔가 루프가 걸려서 다시 뒤로 백한다는 라얘기예요자 <웃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순차 구조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낸 구조. 자 여기 A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시작부터 엔드까지 그냥 위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아, 플로우가 진행이 되죠. 자 선택 구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 명령을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자 플로우 차트 제가 이야기했을 때이 마름모 이야기 했었죠 이 마름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if 자이 조건에 만족하면 자 이쪽으로 가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라 자 얘가 선택이라고요 자 반복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자 조건이 자이 조건이 음. 아니오로 갈 때까지 이 밑에서는 계속 반복되는거예요 반복 반복 반복 반복돼서 여기로 가면 프로세스가 끝나는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 때이 세가지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예를 들어서 선택 구조는요, 우리 컴퓨팅 언어에, 뭐, if, 만약에, 음. 이런 조건으로 사용하고요. 반복 구조는, 어 뭐, for 문이라고 하는, 음. for 문이라고 하는 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 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랭귀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밀폐된 공간에서 도토리를 줍는 과정을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설계하면 자 여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가 되어 있네요 자이 다람쥐가 한칸두 칸을 가게 되면 음. 도토리가 있구요 도토리를 먹고 한칸두 칸을 가게 되면 여기에 벽에 부딪힙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과정을 자 요렇게 플로 차트로 그린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조건이 나오네요. 자 앞에 도토리가 있는가 자 다람쥐가 여기 있어요. 다람쥐가 여기 있습니다. 자이 바로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에 도토리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니요로 가겠죠. 아니요. 자이렇게 갑니다. 자 얘는 지금 건너뛰는 거야 자 갔더니 자 뭐가 나와요 앞으로 이동하세요 다람쥐를 이만큼 이동시키세요 그럼 다람쥐가 여기 와있는 거죠 그쵸? 앞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앞에 벽이 있습니까 벽이 있어요? 아니요 얘가 있잖아 도토리가 아니요기 때문에 다시 요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요렇게 그쵸?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어,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앞에 도토리가 있습니까? 어, 지금은 다람쥐가 여기로 이동했고 다람쥐 앞에 도토리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예로 들어와. 그래서 도토리를 줍습니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세요.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이동했더니 앞에 벽이 있습니까? 지금 도트, 여기 다람쥐가 여기 와있는거잖아. 다람쥐 앞에 벽이 있습니까? 네 벽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드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위에서부터쭉 처리되는 거죠 얘가 순차 구조구요 자 여기서 도트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자 얘가 선택이구요 그리고 앞에 벽이 있습니까 아니요 에서 계속 위로 피드백 됐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로 차트에 순, 어, 순차 선택 반복이 모두 다 사용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프로그래밍을 구현한다고요. C 언어, 자바 언어, 기타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웃음> 자, 알고리즘의 분석. 자 하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각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한 교수님한테 10명의 어, 컴퓨터 공학도가 개발하는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뭐 순서도 플로 차트로 그렸을 때 뭐 반복문을 쓸 거냐 선택 구조를 쓸 거냐 생각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란 뭐예요 실행 시간이 짧고 컴퓨팅 기계 기억 장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행시간을 가능하면 그러니까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가장 빨리 결과물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억 장소를 적게 쓰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라고 한다고요 자 시간 복잡도란 자, 알고리즘이 실행되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겁니다. 자, 1부터 10까지 더 하는데, 1부터 10까지 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자, 이 방법으로 했을 때뭐 5초 걸렸다. 이 방법으로 했을 때 2초가 걸렸다. 그럼 어떤 게더 효율적인 거예요? 얘가 더 효율적인 거라고. 시간 복잡도는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측정하는 거고 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컴퓨터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개념으로 판단했을 때는 눈에 보이잖아 알고리즘의 실행문이 몇번 실행했는지 그 횟수로 우리는 어떤 게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더 빠른지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림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림으로 자 1부터 10까지 더합니다. 여기는 앞에 두 자리 더하고요. 그럼 3이네요. 이 3의 결과가 그 다음 자리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하면 이렇게 결과값 55라는 값이 나와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맨첫 번째 숫자와 맨 뒷자리 숫자를 더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숫자 더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숫자 더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숫자 더합니다. 자 그러면 총몇 번을 더하면 돼요즉1 2이는 값을 총몇 번? 다섯 번 그렇죠? 이것을 곱하면 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게더 빨라요? 얘는 다섯 번 알고리즘을 돌린 거고 얘는 계속 앞에 더한 결과값에다가 그 다음 숫자를 더하는 알고리즘을 몇번 이상 더 썼잖아 그러니까 얘, 얘의 경우가 시간 복잡도가 더좋다란좋다 얘기입니다 더 효율적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그 다음에는 공간 분석도입니다 자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억장치 내에 공간을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는 자, 메모리 기억나시죠 메모리 주로 뭐라고 했어요? 램이라고 했습니다. 램 그쵸? 램자 램은 d 램과 s 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d 램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라고 이야기하고요. s 램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캐시에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자 어쨌든 공간 복잡도는 저장 공간을 음. 최고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자 알고리즘입니다. 왼쪽에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이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시키는 거예요. 변수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해라 B라는 변수에다가 2를 저장하고 C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한 거예요자 이것에 각각의 자, 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 자이 값을 각각의 변수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자 먼저 a라는 변수에다가 자1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a라는 값이 현재 1이 있잖아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어요 현재 a라는 변수에는 1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2라는 값이 자 플러스 하겠다 그럼 3이 되겠죠 자 현재 a라는 변수는 3이 됩니다 자 이거 다아니고요 a라는 변수에 3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또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9가 되겠네 현재 A라는 변수에는 9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4가 들어오네요. 13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각각의 변수를 지정하게 되면 이 메모리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부터 10가지 수를 한개의 변수에 차례로 저장하고 그 결과 값을 별도의 변수에 저장하면 즉 변수는 두개만 사용한다는 거지 여기처럼 10개 뭐 변수를 써 쓰는 경우하고 두개 변수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모리를 얘가 적게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를 많이 쓰게, 되, 쓰게 되면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할때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변수 선언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주게 되고요.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찾기도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다 하는 것은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시간 복잡도는 짧아야 되고요.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거죠자그 밖에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좋습니다 신뢰성 정밀도가 높고 올바른 결과를 얻어야 되고요 일반성 특수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확장성 수정이 간단하고 다른 알고리즘과 결합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챕터 4장 생각보다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슬라이드도 약한 15장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스킵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두번째 영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